자하만 구도 한번 보자 그리고 좀, 타이트 어, 어? 조명 없나 조명이요. 볼게요 <웃음> 조명 들어왔죠? 후보정 해주시나요? 후보정 좀 밝게 좀어네 아, 노출 좀네 그리고 쌈쌈 쌈을 이제 몇번총몇번 먹는 거예요 감독님? 총한번두번아세번 번? 아, 그래 세 번까지 또 내가 너 출연료 아니까 세 번까지 좀딱 적당하게 할.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뭐냐면. 어. 반찬들을 입에 한꺼번에 넣고 씹는 거. 어. 그 다음에 아, 나눠서 그래, 이제 한 번에 입, 묶어요, 이렇게 해서 감독님. 무빙으로 입에 들어가는 거. <웃음> 무빙으로 입에 들어가는 거. <웃음> 사실은 저도 믿음이 없는 감독님과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쉽진 않. <웃음> 뭐입 안에 영상을 찍는다든가 뭐 이런 콘티를 내주시는 게 정말 터무니 없었어요. 정말.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. 일곱 명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간에 눈길을 끌려면 병맛이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저는 사실 병맛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자 4K 24 프레임.